식품화학에서도 지질, 그 다음 이제 영양생화학에서도 지질 다룰 겁니다. 그 식품화학에서 이 지질의 분자 단위에서의 지질을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 이제 영양생화학에서는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한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바이타민, 뭐 미네랄, 물할것 없이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이제 소화 흡수 후에 세포에 공급되고 세포 속에서 어떻게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걸 변환과정, 변화되는 모든 것을 설명을 하는데 그걸 이제 물질대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진대사 그러잖아요 신진대사를 이제 생화학에서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식품화학의 분자레벨의 설명이 이해가 부족하면 생화학에 가서 또 막혀버려요. 밑바탕이, 생화학의또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식품학 속에 식품화학 같이 포함되어 있고 조리, 원리, 국가시험에서는 4 0문항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자, 40문항 중에서도 보세요. 어? 자, 크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영역별로, 그 다음에 세부 영역별로, 제가 국가시험 이렇게 4년 동안, 왜 4년이냐, 이 4년, 2019년부터 시험 문제가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출제되는 게다 우리가 알수 있어요. 보시면 어때요? 식품학 조리 원리에 문항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과목에서 과락이 상당수 나와요. 과락이. 40문항의 40%, 4, 4, 16 16문제를 못 맞추었다는 얘기입니다 15문제, 16문제 못 맞추었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다시피 영역은 이렇습니다 개요, 수분,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식품의 색, 향미, 뭐 식품, 미생물, 공유, 서류, 당류 어류 육류 어패류 난류 우유 유제품 두류 유지류 채소 및 과일류 해저류 및 버섯류 자 이렇게 지금 큰 영역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영역에서는 보니까 거의 매년 이렇게 출제가 거의 대부분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상세 영역에 들어가면은 어떨까 이 말이에요. 보시면은 작년에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하게 너무 치중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작년 문제가 굉장히 어떤 좀 경향성에서 벗어나는 이렇게 많이 출제되어 버리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줄어들 수밖에 뿐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자료 미리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보려고 그러는 게 자 조리기초 수분 특성은 우리가 문제 받고 오늘 앞쪽에 리뷰 차원에서 문제 내는 것도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일부를 내가 냈습니다. 자 탄수화물 탄수화물 보시면은 이렇게 매년 자 여기에 세부 영역 그러는 요 영역이 이제 여러분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그럼 자꼭 국가고심한 목표로 한다기보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설명을 할수 있고 답을 맞출 수 있고 또 먹고 마시는 음식의 전문가로서 내가 답을 해줄수 있는 그 밑바탕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보시면은 오늘 하려고 하는 일단 지질입니다 자 지질 분류 및 특성입니다. 지질 분류 및 특성에 매년 한 문제에서 세 문제가 출제됐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작년에 출제된 문제가, 자, 탄소, 탄화수소, 탄소하고 수소만으로 구성된 유도 지질은 뭐냐? 그 지질 종류에 유도 지질이라는 어떤 종류가 있다 얘기잖아. 그죠? 답은 스쿠알렌이었어요. 스쿠알렌 들어보셨죠? 그 다음 오늘 쪽지시험에서 나왔는 문제입니다. 리노레산이 어떤 산이냐 탄소수 몇 개고 이중결합 몇개 가지고 있느냐 탄소수 몇개 이중결합 몇개많이 아니고 리노레산의 분자 구조를 그려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중결합이 탄소 몇개 몇 번에 위치하고 있는지 까지가 그려져야 됩니다. 그 다음 유지품질평가에서 산가가 뭐냐 산가 유리지방산의 양을 구한 분석값입니다자 그럼 여기에 이런 문제들 그 다음 2021년에 유지 불포화도가 높은, 불포, 불포화도라는 값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어떤 실험을 해야 되느냐? 요득가를 구해야 됩니다. 요득가를. 그 다음, 유화작용을 가지고 있는 지질은 어떤 지질이 있습니까? 인지질. 인지질. 그 다음, 유지 3폐 요인이 뭐냐? 그 다음, 2020년에는 올리브유의 주 지방산이 뭐냐?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는 그냥 문제 맞춰가지고 합격하라는 정도의 문제죠. 올리브유의 주성분은 올레산이지 뭐. 올레산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러면은 이제 설명이 되느냐? 원래 사연의 분자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그 다음엔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문제 조금만 변형하고 나면 은 답을 못 맞췄습니다 맞죠? 그 다음 또 여기에 2019년에 유도지질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 유지 자동산화가 일어나는데 초기 단계에서 생성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어떠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자 지질 이 파트에서 뭘, 무엇을 우리가 그래도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될지 여기에 키워드가 그려지죠. 키워드가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적어도 자이 정도 문제가 나오면 내가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하자. 그 다음 또 단백질도 나옵니다. 다음 장이 단백질이에요. 자, 이렇게 내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한 키워드 정도는 좀 알고, 윤곽을 좀 잡고 들어가려고 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려는 지질 부분에 작년에 나온 부분 문제가 이겁니다. 탄화수소로 구성된 유도 지질은 뭐냐? 스쿼렌입니다 리노레산 탄소수 이중결합수 몇 개이냐? 탄소 18개, 이중결합 2개입니다. 그 다음, 유지품질평가 중 산가, 산가로 측정하는, 측정하는 성분, 그러니까 측정되는 성분, 이렇게 지 그죠? 유리지방산입니다. 그러니까 유지가 왜 산가가 나오느냐? 쉽게 얘기하면, 유지가 산패됐다는 얘기입니다 신선하지 못했습니다 산패되었다는 얘기는 가수분해가 돼서 지방산과 그리세롤이 벌써 분리되어 나와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리되어 나와있는 지방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가는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걸 이번 장의 지질 영역에서 공부를 하겠다 단백질은 다음 장으로.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교재의 지질 부분을 87페이지 자, 여십시오. 자, 지질. 자, 이 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공부하고자 하는 부분은 자, 지질을 정의를 하자. 지질이 뭐냐? 지방산이 무엇이냐 지지를 어떻게 분류할까 유지 물리적 화학적 성질과 유지가 산폐가 됩니다. 자동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지 여러가지 가공을 거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자. 그럼 여러분들 간단히 봐서 하, 이거 하나하나 다 봐야 됩니까? 국가시험에 나온 것만 딱볼수 있도록 요약 정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요약 정리해 줄 거예요. 일단 교재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한번 읽어서 사실 이해 안 됩니다. 두 번, 세번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될 때까지 공부를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방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지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방과 지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 후에 설명이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지질은 그리고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과 함께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당질과 같이 중요한 에너지원도 됩니다. 그 다음 식품공업, 유지공업의 원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성분은 탄소수소, 산소입니다. 그 이외에도 인지질, 인을 포함한 지질이 있잖아. 그렇죠? 인지질. 그 다음 질소나 황을 포함하고 있는 지질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지방산의 거본원이며 지용성 바이타민 다시 말해서 ADEK 용매로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이타민을 지용성 바이타민은 결국엔 어떻습니까? 기름은 기름과 잘 어울려요. 물은 물과 잘 어울려요. 물과 기름은 잘 어울리지 않죠. 잘안 섞이죠. 왜안 섞입니까? 분자레벨에서 설명을 한다면은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자, 이걸, like dissolves like, 이릅니다. 끼리끼리 논다 얘기입니다. 기름은 기름에 잘 녹고, 물은 물에 잘 녹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기름을 없애려고 그러면은, 기름으로 기름을 녹여내야 되잖아. 그렇죠? 때 묻은 기름, 뭐로? 물로 잘 씻겨요. 뭐, 휘발유라든지 이런 솔벤트로 씻으면 잘 씻겨요. 물보다는 솔벤트가 훨씬 기름을 잘 녹입니다. Like dissolves like. 그런데, 그런 솔벤트를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 여러분, 솔벤트, 이런 거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심지어, 뭐, 주유소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럴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지용성 바이타민에, 지용성 바이타민 ADEK 용매로서, 자, 그 이용률을 높여준다. 자, 지질은, 자, 지질은 유지라고 불리는데,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것을 기름, 유 해서 오일, 고체 상태인 것을 뱃 해서 지, 그래서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기름도 있고 그냥 반고체 상태인 돼지 비계 같은 이런 지방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우리가 유지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 자, 일반적으로 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한 것은 고체 형태를 띠기 쉬운 고체 지방이고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는 것은 액체인 기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 이 내용은 뭐 우리 초등학생도 사실 아는 내용입니다. 맞죠? 이제 그 다음 들어가서 자, 근래에 건강에 유익한 뭐 DHA 약자 잘 보세요. 자, 도코사 도코사헥사노익 애시드. 도코사헥사노익 애시드. 그러니까 도코사헥사노 산 이렇게 우리말로 이름을 부른데, 자 도코사하면은 숫자로 몇 개일 것 같아요? 도코사, 헥사 헥사하면은 몇 개일까요? 이게 숫자입니다. 예, 헥 헥세인 헥산 여섯 개입니다. 헥사 너희 그 다음, 또, EPA라는 것도 한번 봅시다. 아이코사, 아이코사. 이것도 숫자예요. 펜타노익 에시더. 펜타카면은 다섯 개. 펜타곤 그러잖아. 미국 국방부 건물이 오각형이야. 펜타곤, 오각형, 펜타카면 다섯 개야. 아이코사하면은 탄소가 스무 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스무 개 있는데 펜타노이 뭐가 다섯 개 있냐 하면은 이중 결합이 다섯 개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EPA입니다. DHA는 도코사 탄소 몇 개일까요? 스물두 개. 헥사헥사노익하면은 여섯 개 했잖아. 네. 그럼 이중 결합 여섯 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DHA 많이 들어봤죠? EPA 많이 들어봤잖아. 자이 이름 속에 벌써 탄소 몇개 그리고 이중 결합 몇개 가지고 있는 지방산이다는 게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자, 그 다음, 뭐, 공액 리노레산, 그리고 뭐, 리노렌산, 그리고 뭐, 트랜스 지방산, 뭐, 콜레스테롤 이런 것다 여기에 지질 영역에 다 들어가 버리는 물질들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자. 아시겠어요? 네. 봅니다. 자, 지질 정의. 이제 정의는 어떻게 했냐. 한번 보자. 지질이란 생물계에서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거나 지방산과 쉽게 결합하여 존재하는 물질 모두를 우리가 지질이라고 이름을 불러버리겠다. 됐고요. 그 다음, 이 지질은 물에는 용해되지 않으며 물화가 친화력이 없다 얘기예요. 벤젠, 에터, 에테르 그러는데 이게 에 헤르이 독일식 발음이고 영어식 발음은 그냥 에터, 에터, 헥세인, 뭐 헥산, 크로폼 아세톤 이런 것들 유기 용매에 잘 녹는다. 그냥 기름은 기름에 잘 녹는다 이 말입니다. 자 지질은 일반적으로 그 지방산과 결합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분류된다. 자 지질을 이제 분류할게요. 지방산과 결합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분류할게. 자, 단순 지질, simple lipid. 자, 이거는 tri-glyceride. t r i 하면은 세개 뜻입니다. 여러분, tri-angle. 네. 삼각형 앵글 있잖아. 악기. tri- 세 개. glyceride. 형태를 띠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따 구조식을 봅시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자, 이것은 단순지질은 동물체 지방 조직 에너지 저장체로 주로 에너지 저장체로 존재를 하고. 그다음 복합지질은 자 복합지질은 단순지질이 아니고 이제 뭔가 막 여러 개가 한꺼번에 복합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뭐 인지질, 당지질하고 이런 것들,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생체막 구성성분으로 생체막의 인지질 이중막 구조였죠. 인지질이잖아, 인지질. 생체막 구성성분으로. 그 다음, 유도지질은 단순지질이나 복합지질의 가수분의 생성물을 유도지질이라고 한다. 그럼 지질 세 가지 종류. 얘기가 나, 나왔어요. 자, 단순 지질, 복합 지질, 유도 지질. 자, 유도 지질은 단순 지질이나 복합 지질의 가수분해로서 생성된 물질. 자, 그럼 이렇게 정의가 됐다. 오, 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봅시다. 단순 지질, 복합 지질, 유도지질. 자 단순지질에는 뭐가 있냐? 트라이아실그리세롤. 아 이게 또 무슨 말이냐? 트라이아실. 여러분 아실기가 뭔지 기억나세요? 잘안 나죠? 그리세롤은 기억이 납니까? 그리세롤 우리 손에 이렇게 피부 화장품으로 이렇게 쓰는 그리세롤 음? 그거는 기억에 남죠? 자 이따 분자 구조 씩 보면서 설명할게요. 그다음 왁스 들어보셨죠? 비왁스 뭐 가나바우 왁스 뭐 여러 가지 왁스 종류 많아요. 벌집 있잖아, 그죠? 립밤 립밤이라 하나, 립밤이라 하나. 바미가, 립밤이가 그 이름을 왜 립밤이고 그거 주로 왁스 종류입니다. 자, 밀랍 보셨죠? 그 밀랍은 어떻게 생겼을까? 자, 여기에 고급 지방산과 고급 일가 알코올의 에스터 결합으로 되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안 떠오를 안 떠오를 거예요. 자, 이런 건 들어봤을 봤을 거예요. 에스터 결합 들어보셨죠? 알코올 들어보셨죠? 지방산 또 들어봤잖아. 그런데 여기에 뭐 고급 지방산은 어떻게 생겼는지 방산이고 아주 귀한 지방산이가 아니죠? 뭐로 구분했어요? 예, 탄소 개수로. 몇개 이상을? 14개 이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급 탄소수가 많다 이말이야그 말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자기는 고급 지방산이고 나머지는 저급 지방산이다 이 말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런 죠그 뜻은 아닙니다. 자, 탄소수가 많은 지방산하고 탄소수가 많은 알코올입니다. 알코올과 지방산이 에스터 결합으로 되어 있다. 그럼 왁스하고 우리가 트라이아실틸 그리세롤 그냥 지방하고 어떻게 다르냐. 구조식 보면 다릅니다. 그 다음 코레스테롤 에스터. 코레스테롤 또 지방산과 코레스테롤이 에스터 결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이 종류를 단순지질이라고 해요. 단순지질. 그 다음, 복합지질은, 자, 인과 결합된 지질, 인지질, 당과 결합된 당지질, 황과 결합된 황지질, 단백질과 결합한 당, 단백질지질. 자, 이런 것들이 복합지질입니다. 복합지질. 그 다음, 유도지질은 이 단순지질이나 복합지질이 가수분해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물질. 자, 예로서, 지방산 가수분해로 나오죠. 왁스 가수분해돼서 고급알코올 나오죠. 그 다음 타나수소 나오죠. 그 다음 지용성 바이타민 6 나오죠. 바이타민 결합되어 있다가 그죠? 그 가수분해돼 버리면 은 그냥 지질 나오잖아. 그 지용성 바이타민 6. 여러분들 그 지금 봤을 때이 국시에 나왔는 것 중에 단순 지질입니까 복합 지질입니까 유도 지질입니까 이거 구분하는 문제 가끔 보였잖아 맞죠 이 정도만 알아도 어? 국가에 면허 주겠다 이러는데 이걸 못 맞춘다 그러면 어때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 그 다음 지방산 자, 지방산 봅시다 지방산은 탄소의 긴 산슬로 한쪽 끝에는 CH3 메칠기로부터메칠기 CH3, CH2, CH2, CH2, CH2 뚝 끝에 가서 끝에 COOH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다 카복실기가 산을 여기에 CO, O, 음이온, H, 플러스, 수소이온이 여기에서 나오잖아. 그래서 사, 산성을 띠기 때문에 지방산이다 이 말입니다. 자, 지방산은 이중결합 존재 유무에 따라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 체내에서 합성되는 물질과 지 체내 합성 가능한 지방산이 있고 그렇지 못한 시기로서 우리가 섭취를 해야만 꼭 필수적으로 섭취를 해야 하는 지방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걸 필수 지방산, 비필수 지방산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 탄소수에 따라 저급 지방산, 고급 지방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일반적으로 탄소수가 6개 이하면 저급 지방산. 자, 8개에서 12개 이면은 중세 지방산. 한 14개 이상이면 고급 지방산이라고 한다. 자.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 자, 저번에 문제를 한번 국시에서 나온 문제였어요. 자, 탄소 수가 한 6개 이하 저급 지방산이면은요. 우리가 소화 흡수되어가지고 문맥을 통해서 피를 혈류를 통해서 문맥으로 간으로 이송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 보셨죠? 나머지는 그것보다 탄소수 더큰 것은 림프관으로 해서 이송이 됩니다. 만약에 지방 지방산 이 고급, 저급, 저급, 중세, 고급 지방산 그랬는데, 이런 탄소수 큰 지방산이 어때요? 혈액으로, 피로 들어와버렸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피로 들어왔다면은 바로 목숨 잃어버려요. 혈관 꽉 막아버릴 거 아니야. 그다음 지방산에 탄소 번호를 붙입니다. 어떻게 붙이냐면 카복실기 탄소가 1번입니다. 그러니까 CH3CH2 끝에가 득 COOH 카복실산이 1번 탄소입니다. 거꾸로 붙여 가지고 이제 나오면 됩니다. 자, 차례로 붙여 불포화 지방산에 만약에 불포화 지방산의 이중 결합 위치를 델타 오른쪽에 표시한다. 자, 예로서, 이렇게. 탄소수 18개고 이중결합이 없다. 이러면, C18코론 제로 스테아르산입니다. 자, 예를 봅시다. 리노레산, 리노렌산. 어, 여기 나오 번호가 안 나오네. 그 다음. 자, 리노렌산의 경우는, 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탄소 18개에 이중결합 3개를 가지고 있는데, 9번, 12번, 15번 위치에 이중결합이 있다. 이런 표시입니다. 아주 깔끔하죠? 자, 이 표시가, 이 표시가, 아, 여기에 나옵니다. 두개안 나오네? 이중결합 델타 표시가 안 나오네? 아,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올레산, 보세요. 탄소 18개 이중결합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9번 위치에 이중결합이 나타납니다. 자, 봅시다. 자, CH3, CH2, 7개, CH, 이중결합 CH, CH2, 7, COOH. 자, 분자식을 써 여러분들 분자식을 한번 꼭 노트에 써 보세요. 그러면은 카복실산에 이 탄소가 1번입니다. 1번. 그다 음 탄소 7개 있으니까 10그 7개 8, 9개. 여기 이 탄소가 9번 탄소입니다. 그리고 9번 10번에 이중 결합이 걸쳐 있는데 작은 탄소수 작은 번호를 기록을 합니다. 그냥 9 9번 위치에 이중 결합이 나타난다. 델타 9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리노레산 봅시다. 리노레산 18의 2 90입니다. 자, 90인지 분자식을 여러분들이 꼭한번 그려서 90인지 확인을 하세요 그 다음 리노렌산 18의 3 9 0 15입니다 9 0 15그 다음 아라키돈산 20개 탄소 20의 4 5,8,11,14 이제 여기 나오네 EPA 아이코사 페타노에시도 탄소 20개의 5개 5, 8, 11, 14, 17 DHA 탄소 22개 6개 4, 7, 10, 13, 16, 19 이거 외워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외우나? 못 외우지 그렇죠? 못 외우니까 자 이거 리노레산 리노렌산은 좀 기억을 합시다 왜? 필수지방산이 수 자, 그러면서 여기에 표시가 뭐냐. 오메가6, 오메가3 그러는 표시가 나오죠. 이걸 오메가 혹은 오메가6 아니고 n 6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n 3 자, 오메가라는 거는 어디에, 이름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카복실산의 탄소가 1번이 아니고요. 반대편에 CH3 매칠기가 1번 탄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나가면 탄소 1번, 여기 4개니까 5번, 6번에 이중결합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6 얘기입니다. 오메가3는 CH3 매칠기 탄소를 1번이라고 매겨서 1번, 2번, 3번 이중계합세 번째 나타나죠 그래서 오메가 3 지방산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메가 3, 오메가 6 지방산만 존재합니까? 아니죠 여기 보면 오메가 9도 보이잖아 올레산이 오메가 9 지방산입니다 그렇죠 오메가 이 명칭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다음 보시면은, 자, 소재 녹는 점 나와 있어요. 자, 녹는 점이 이중결합이 같은 탄소 18개인 리노레산과 리노렌산 두 가지 가지고 보시면은, 자, 이중결합 두개 있는 리노레산은 녹는 점이 영하 5도씨입니다. 그러니까 녹는 점이 영하 5도씩. 그러면 리노렌산은 녹는 점이 영, 영하 11도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리노렌산을 만약에 고체 상태로 만들려고 그러면 영하 11도 이하 온도를 떨어뜨려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자, 녹는 점이 지금 보시면 EPA, DHA는 영하 아라키돈산도 영하 5 0녹는점 영하 50도 영하 54도 영하 44도 굉장히 낮죠. 자, 왜 이렇게 낮을까? 이중결합 불포화 결합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포화 지방산 포화 지방산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 여기에 보세요. 포화 지방산, 이중결합 안 보이죠? 불포화 지방산은 이중결합 보입니다. 하나 있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 그 다음 두개 이상 있는 닭가 불포화 지방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산을 이제 포화, 불포화 지방산, 그 다음 분자식도 보셨고, 소재, 들어있는 곳, 녹는 점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 필수지방산 무엇이냐? 앞쪽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자 리노레산, 리노렌산 그 다음 아라키돈산은 몸에서 합성이 됩니다. 양이 적으면 먹어줘야 된다. 자, 이걸 우리가 얘기를 하고 필수지방산은 영양학적으로 뭐 바이타민으로 분류되어 뭐 바이타민 F로도 불려지는 되는데 그런데 바이타민 F라고 씁니까? 잘안 쓰죠? 그렇죠?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다 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 동물 성장에 없어서나 안될 생체막의 중요한 성분이며 혈중코레스테롤 함량을 낮추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오메가 지방산 이라는 용어는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CH3 매칠기 탄소를 1번으로 해서 이중결합이 나타나는 위치 번호를 자, 오메가3 혹은 오메가6 자 여기 보시면 오메가3 지방산의 리노렌산 그죠? 리노렌산 그 다음 EPA, DHA 보이죠? 그 다음 리노레산이 오메가6 지방산이잖아 그죠? 맞죠? 아라키돈산이 오메가6 지방산이죠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은 자, 리노레산 필수 지방산이죠? 그렇죠. 리노렌산 오메가3, 리노렌산 필수 지방산이죠? 그러면은, 리노렌산을 우리가 섭취하면은요, EPA, DHA, 우리 모여서 만들어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겠습니까? 그 다음, 리노레산을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면 아라키돈산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오메가3 지방산을 합성할 수가 만드는 물질로 작용이 됩니다. 오메가6는 오메가6만을 만들지, 오메가6가 오메가3 이거 합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3도, 오메가6도 지방산 섭취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이거는 영양생화학에서 어떻게 합성되는지를 다시 한번볼 거예요. 자,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리노, 렌산 굉장히 중요하죠? 왜? EPA, DHA, 이거, 우리 몸에 필요한 거 만들어 내야 돼요. 근데 원료인 리노 렌산이 공급이 안돼 그럼 못 만든다 얘기야 못 만든다 여기 오메가 3, 오메가 6, 다른 말로 n3, n6 지방산입니다 그다음 트랜스 지방산 자 트랜스라고 그러는 게 트랜스 젠더 들어보셨죠? 젠더가 뭡니까 성이잖아. 남성 여성 구분이 돼 있는데 남성이 트랜스 반대로 건너가 버렸다. 여성으로. 여성이 반대로 남성이 돼 버렸다. 이게 트랜스젠더잖아. 그럼 트랜스 지방사는 반대다 얘기야. 반대야. 뭐가 반대냐 얘기예요. 시스는 같은 쪽이고 트랜스는 반대쪽이었잖아. 맞죠? 자, 여기 보세요. 시스어 트랜스 지방산. 보이죠? 이중결합이, 탄소, 탄소 이중결합이 있고, 자, 수소가 있고, 수소 아닌 치환기가 있죠? 자, 여러분, 뭐가 기준이 뭐냐 하면은, 이중결합의 수소가 기준이 아니고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잘못 그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 시스 트랜스의 기준은요. 수소 아닌 치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수소 아닌 치환기가 같은 쪽에 있으면 은 시스 지방산이에요. 아시겠어요? 트랜스는 이와 같이 반대쪽이잖아. 맞죠? 이거는 같은 쪽 이중결합에 이렇게 이중결합에 선을 딱 끄었을 때 끄었을 때 이거는 같은 쪽 the same side 이거는 트랜스너 반대편 the opposite side 뭐 수소 가지고 봐도 반대는 반대다 여기서 아시겠어요? 근데 수소 아닌 것이 만약에 취한되어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해? 확인할 거야 여기에 꼭 여기에 꼭 수소만 있어야 된다는 법이 있나? 없잖아. 수소 아닌 치환계가 기준입니다. 그 다음, 지질 분류.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